그냥 제 준성은 그 초록색, 연기성은 음. 파란색 해가지고 노초파. 응? 음? 그리고 매치 오렌지는. 어 맞아, 그 산성이 빨강이고, 중성이 노랑이고, 연기성도 음. 노랑이었어요. 어 잘했네. 이렇게 있는데 일단 어얘네가 그 산성인데. 다 했으니까 얘만 이제 염기겠죠? 응. 그리고 그 산성 그거 색이랑 산성 색이가 강하면 응. 전류의 세기도 강해져서 응. 밝아져요. 응. 전구가. 근데 지금 여기. 근데 지금 여기 봤을때 전류세계 얘가 더세대요 같은 산성중에 응. 그럼 얘가 더 강산이라는 거겠죠? 수음이... 그리고 A 용액에이산화탄소 기체를 불어넣었더니 뿌옇게 흐려졌다 물질 A로 적당한 것은 그러니까, 염, 그러니까 A가 염기잖아요 응. 일단 염기에는 이렇게 4번이랑 5번이거든요? 응. 염기 그 아이는? 음... <목소리도>